대구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9월부터 11월까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초 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80여 개소 중 각구청의 추천을 받은 5개소를 선정해 상반기에 2개소를 점검하고 7월에 조치했다 하반기에는 3개소를 점검해 용역 계약 및 사업비 13건, 조합행정 15건, 회계처리 12건, 정보공개처리 9건 등총 49건 중 지적사항이 소명된 5건을 제외한 44건을 해당 사업관할 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조치토록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지적사항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용역 계약한 사항과 금전소비대차 계약 없이 입찰 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 사용한 사례,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 등으로 총 44건에 대해 지난 11월 30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협의회의를 개최해 고발조치 20건, 시정명령 2건, 행정지도 21건, 수정권고 한 건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점검반 시범운영으로 3개소를 점검해 29건의 지적사항을 고발 등 처분 조치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개소를 점검해 30건의 지적사항 중 29건을 처분 조치한 바 있다. 점검을 전후에 타 사업장의 조합원들로부터 해당 사업장 점검 요청이 지속적으로 쇄도했으며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대구시 자체 조직 강화와 점검 역량을 키워 사업장 수가 적은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청에 1개소 이상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체 조직이 강화되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의 점검뿐만 아니라 시작 단계의 사업장의 사전 안내를 강화해 사업 주체인 조합 집행부의 올바른 조합 운영에 도움을 주어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